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9월의 파워포인트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9월 파워포인트 이벤트는요 이지쌤이 직접 만든 자기소개 ppt 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소개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기소개 할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할수 있는지 제가 ppt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왼쪽에는 여러분들의 사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텍스를 적고요 간단한 인적 사항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8가지로 표현을 해봤는데요. 이렇게 아이콘과 도형을 활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적어봤는데, 중요하다 싶은 부분에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어 주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좋지 않을까요?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진들을 활용해서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한 내가 진짜 실무적으로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라 표현을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 내가 대략적으로 이런 능력 이런 수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라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봤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모으면 짜자잔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? 자 이렇게 이지쌤이 직접 만든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자기소개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? 자 이거 여러분들께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 링크에 들어가셔서 설문에 답을 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. 많이 신청하시고요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마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